나 괜찮아요 알아도 돼나 혼자 독식하는 거 상관없어 야 비둘기야! 너가 아직 콩돌기야! 뭐야? 너가 아직 콩돌기야? 뭐야? 나이스! 여기 내 집인데? 여기 내집 안방인데 이거 완전? 뭐야 이거? 내 집이야 이거! <웃음> 이거 랭캠이에요 지금!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행주주의 안마렛입니다 자. 이 마릴로 사용할 스킬은 치근거리 그리고 바다배우리 아쿠아텔 이렇게 세 가지 스킬 사용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진입물건은 기업메모리티 초점렌즈 히메머리티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피더 탈출 버튼 만병통치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서포트 메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극한으로 그 공격력 올려주기 위해 이렇게 들고 갈 거고요. 세트 효과는 브라운 3레벨 레드 1레벨 파플 1레벨 이렇게 총세 가지 효과 들고 가 보. 겁니다. 자 그럼 버프 받은 마릴리가 얼마나 강력해졌을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나 정글 어? 어? 진짜 무슨 부클린 정글이야? <웃음>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자 아쿠아테일 찍도록 할게요. 이번엔 야 뭐야 이거 뭔 딜이냐? 자 이거 먹고요. 아이고 그거 너가 먹었네. 그렇지 아주 좋아요 꿀꿀꿀 꿀, 꿀. 야 에버나스 에버나스 정신차려 거긴 너다니가 아니야 자 냠냠 다 먹었고 좋아 자 지금 지금 적팀 마릴리보다 앨베 높기 때문에 충분히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못 먹어도 괜찮아 와딜량버 wow, 이곳이 진정한 땡따같던 마릴리가 맞나? 솔직히 아쿠아테일도 좀 별로 안 좋았는데, 내가 yeah, 일단 물의 파동은 좀 뺄게요. 치킨 거리기 쓰겠습니다. 못 먹었지만 괜찮아. 나이스 nice.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아아아아아아... 괜찮아. 어, 나 트롤 아니야. 이제, 이제부터 정글 내 거지? 아 진짜 날파리가 너무 꼬인다 내 거야 원래 정글로 나라고 아, 어, 안줘 지나도 하지마 내 거야 이거 아, 그걸 지금 치고 있을 때가 맞는 건가 먹었어요, 먹었어요. <웃음> 아 힘들어요. 아니, 진짜, 정글 뿔크리이면은 자, 이 정글러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글러 역할은 또 하지도 않고, 그급에서 먹으면, 어떡가자는 거지? 여러분, 나는 정글러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글러 역할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캐리를 하겠다, 이 소리야. 하지만 이거는 내 잘못 아니죠? 근데 이게, 마릴리가 이제 좀 생각보다 세갖고, 도망치기 힘들 거예요, 이제 마릴리한테. 그어 그냥, 그냥 써! 짜증나 겠네아 진짜 구멍이 버렸네 자 여기 와줘야 되는데 얘들아 나이스! 야궁 뺐어 궁 뺐어! 이득 이득 이득 야 이거 진짜 방어 잘했는데? 방어 진짜 잘했어 이거! 자 가자 가자 지금 필요없네 필요없네 필요없네 자 아래쪽 거 저거 안돼 안돼 저거 안돼 펜텀펜텀 팬텀, 이쪽에 팬텀 있거든? 아 안돼! 피다 이러면 안 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뭉쳐야 돼! 아 그것도 뭐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 진짜 그러지마 진짜 진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어! 이거를 진다고! 어떻게 이걸 진냐고 그냥 꾸이라도 넣어야겠다! 망했어! 이거를 하면 뭐하냐 우리 골도 없는데! 야! 그걸 데리고 들어가 또! 망했어! 아 택도 없네 진짜 근데 파이어로가 혼자 다 하긴 했다 딜량이왜 1일까? 이상하다 어 뭘까? 왜 내가 딜량이니까 뭐지? 어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탑 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너가 다 먹는 그런 나, 너가 다 해? 그래, 너가 다해나 이제 안 도와줘 죽든 거 말든 가 신경 안쓸 거야 너 알아서 다해 어, 아무것도 안줘너 삐졌다뇨 내가 뭘 삐져 안 삐졌거든? 어허 진짜 힘들어 그럼 바다 회오리 먼저 써볼게요 어, 깝, 까불, 까불, 까불어, 까불어, 까불어, 까불어 지 까불어, 까불어. 자, 치근거리기. 어, 내 거. 하하하, <웃음> 어, 죽어! 별로 <웃음> 어세요, 어디 가세요? 아, <웃음> 어, 마이 좋은데? 예전에 제가 영상 찍었을 때보다 훨씬 좋은데요? 자, 개구락지 막아줘. 내가 골 넣으면은 이기는 거야. 이거, 이렇게 이겨야지, 그럼. 야 뭐야 이거 뭔 딜이야? 개그라지가 없어지는데? 아, 마렐리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야 예전에도 쓸만했어 은 솔직히 야 이렇게 되면 쓰란걸 쓸 이유가 없어지는데? 아 진짜 쎄. 레지에 이렇게 때리면 돼요 무시하고 때리면 돼자 맛있게 먹어주고요 야, 괜찮아요 안하도돼나 혼자 독식하는 거에 상관없어 야 비둘기야 너가 아직 콩돌기야 뭐야? 너가 아직 콩돌기야? 뭐야? 나 이제 여기 내 집인데? 여기 내집 안방인데 이거 완전? 뭐야 이거 내 집이야 이거 이거 랭겜이에요 지금! 호롱님 무슨 소리에 엉크 떴다고? 그만큼 또 제가 목소리가 또 매력이 있고 마성이 넘치는 그런 목소리라서 그런가 봅니다. <목소리> 허 누가 더셀까 <웃음> 누가 더셀까여 <쓸까>, 자식이! 더더야 <웃음> 이거 딱인데? 나커팅 아니 저, 궁 없는 말일 리가 아니야. 저 궁을 못쓴 거야! 저의 패기에 당해서 쓰지 못한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어, 같이, 같이. 좋아, 좋아. 어, 나 피해빚거든. 어, 주공. <웃음> 어 피해 죽어. 아, 살짝 피해주고. 나 이제. 어, 죽어. 호. 아래쪽 중요하지 않아. 내가 크는 게더 중요해. 어차피 이거 제가 캐리 못하면 게임 지는 거거든요. 궁 날렸죠? 궁 버렸죠? <웃음> 아, 좋아. 1분 안에 과연 제라우라 궁을 채울 수 있을까? 맛있죠? 맛있죠? 아구, 맛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친구가 위험한 걸. 어이구, 궁 써버렸네. 아이고, 잘 있어. <웃음>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숨고? 도망가고? 어, 뭐, 어아가라고 어떡하라고? <웃음> 야, 여기있다 일로와, <웃음> 일로와, 이쪽으로 와. 망했죠? 깨고라지 망했죠? 이쪽 파이어로? <웃음> 야, 이거 어떡하냐. <웃음> 아 원래 마릴리 이렇게 해야되는거예요 이건 뭐, 사페롱이에요 피해 주고자내꼬치 안먹어도 돼요? 왜 먹어 레쿠저 왜 먹어? 안먹어도 돼 나이스 여러분 이게 바로 마릴리고 이것이 바로 저의 본 실력이에요 아 이거죠 아닌가? 아 좋아요 아 물론 마인맨과 아군들이 더 잘해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거지 솔직히 저 혼자 한거는 많이 없다 나 딜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잘 넣었네 딜량 이 정도면 잘한 거네 음. 자 이번에 마릴리가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 정도면 쓸만하다라고 뭐못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그때보다 확실하게 좋아졌다는 건알수 있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마릴리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진 거는 진짜 확실하게 체감이 됐어요 자 예전에는 뭔가 좀 그냥 귀여운 친구 그냥 뭐 쓸만하다 어, 데미지가 별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귀찮기만 했는데 그래도 조금 오랫동안 때려야 되는데 는게좀큰 단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데미지로 적을 빠르게 없애줄 수 있는 그런 포켓몬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